<웃음> 네, 불금이죠? 어, 불금인데도 저는 뭐 워낙 집순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집에서도 음, 집에 이렇게 있네요 음, 내일 오전에는 내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이제 저녁에 찍어 놓으려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남자든 여자든 사귈 때는 뭔못 말을 못해요 그쵸? 별별의별 어, 희한한 말다 하잖아 어, 내가 최고 있냐? 어, 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것처럼 막 그런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섹시하다며 어, 나 없이 못 살겠다며 근데 나 없이 아직도 살아있네 그것도 아주 잘 그쵸?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카드를 보시는 분이 남자라면 내가 그렇게 멋있다며 어, 그거예요. 나 혹시 못 살겠다며 어, 밤마다 내 생각난다면서 아직까지 잘 살아있네? 매우? 어, 요런 거예요. 자 카드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내가 섹시하다며, 음, 나만 보면 뭐 어떻게 돼? 자존심이 그냥 스스로 음, 힘을 낸다며, 음. 나 없이는 하루도 못살겠다면서. 응? 근데 뭐야. 너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냐. 어. 고양이야? 목숨이 아홉 개야? 아니면 구미호야? 이게 뭐지 도대체? 어. 그런 거예요. 어. 아. 좋을 때야 뭔 말을 못해요. 뭐 송혜교보다 이쁘다더니 몸매는 누구보다 더 멋있다더니 어너 없으면 못 살겠다더니 별 회개한 소리를 다 하잖아. 나 뜨거운지도 모르고 음. 또그 말에 또 좋아서 뭐예요? 그쵸? 이 귀에 가서 걸리잖아. 해벌쭉 헬렐레 자기게나뜬 어, 하면서 음. 혓좁은 소리로 음. 참 좋을 때다 여러분 그런 때 있었어요? 저는 딱히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뭐 모르겠어요. 성격인가? 어, 말할 때는 내가 제가 애교가 되게 있잖아요. 되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애교가 있지. 근데 왜 그거 갖다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몰라? <웃음> 아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자 내가 섹시하다 둔그 인간. 음, 어디 가서 파이팅 넘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어디서도 또 그렇게 구라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좋겠네. 섹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 음. 구라를 치, 어, 구라를 치면서도 답답한가 봐요. 음. 왜 답답하지? 구라를 치면서? 어, 신나서 구라를 어, 치는 게 아니었나? 어, 남자들은요. 어, 일단은 여친하고 헤어지면 자유를 만끽한대요. 자유롭대요. 어, 여자들 이좀뚜껑 열리는 소리지. 어, 내가 제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쟤랑 같이 뭘안 해도 되고 나 이제 밤새도록 게임할 수 있고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신나게 어, 술 마시러 다닐 수 있고 또 딸은 어,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나 오늘 이상형을 만날 거야. 어, 그치. 남자들의 이상형은 뭐다? 그치. 오늘 만난 여자. 어, 새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어, 얼굴이 박살라도 어, 몸매가 도라온을통이어도 일단은 오늘 만난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거지. 음. 자 근데 답답하다 어. 아. 이게 뭐지 음. 내가 성격이 이런 애가 아닌데 조금 어. 그런 것 같아요 주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하고 얘가 전처럼은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이, 사람이 전에 막, 이 정도로, 막, 어, 파이팅이 넘쳤다면, 그냥 요 정도? 어, 그나마 요것도 좀 까칠하고, 별로 그렇게 막, 어, 정같이 뭐, 의욕에 넘쳐가지고, 신나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철수야, 뭐야, 나와! 그러면은, 어, 어딘데? 그러면, 어, 어디, 어디야? 너, 저, 너, 그, 좋아, 너 좋아하는 거 먹자. 어, 야, 누구도 나온대? 빨리 와! 걔가, 뭐지? 어, 악구정 전지현 데리고 나온대. 음, 나 빨리 나와. 어. 야, 그 악구정 전지현이 날라리잖아. 아이, 그래도 전지현이잖아. 빨리 나와, 빨리! 어. 야, 여덟시다, 여덟시? 8시. 아이,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맞은 못해. 그냥, 막,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맞은 못해서, 그냥 친구들하고 안 어울릴 수도 없잖아요. 어, 안 어울리면 또, 야너또왜 아, 그러냐 뭐 이러고 귀찮고 하니까 어, 그냥 그런 식으로 음, 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음. 딱히 신나 보이지는 않아. 음. 이게 뭐지? 오, 이, 이, 이게 뭐지? 어, 내가 얘를... 얘를 네, 솔직히, <웃음> 욕할 준비를 갖다가 아주 힘차게 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어, 레기 같은 저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신나게 욕을 하지. 근데 욕을 할 수가 없네? 얘 예, 여러 분 생각하는데? 음. 뭐, 후회라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금, 사,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헤어져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 해주지 못했지 라는 약간 음, 그런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나 봐. 살짝 후폭풍이 오는 것 같아요. 어, 후폭풍이 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시계까지는 아니어도 어, 어, 원래는 네가 참 어, 부드럽고 항상 나를 감싸주고 어, 나라면은 항상 진짜 뭐지? 어, 버선바람에 달려와서 내 편을 들어줬던 너였는데 어느 순간 네가 흑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지. 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 너무 어, 그렇지 철딱선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그 따뜻했고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어, 후카가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갖고 있고 내가 왜 진작 어, 우리 파랑새한테 어, 제대로 해주지 못했나라는 것에 미안함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되게까지는 아니고 살짝 뭐 어, 살짝 뭔가 왔어요. 어, 살짝 뭔가가 하나가 딱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하고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 처음에는 뭐뭐 뭐 나도 자유롭고 어차피 아, 조금 지겨웠어. 어, 맨날 이래라저래라는 것도 싫었고 어, 맨날, 뭐, 아, 어, 맨날 간섭하는 것도 짜증났고.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성숙한 면이 없지 않아요, 이 사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는 행동들이 조금, 어,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조금 잔소리가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남편이나 애인, 아니면 남친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자식 다루듯이 응, 애들 응, 내가 내 눈에 볼때 얘는 완전히 애 거야. 응, 애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다? 어 처음에는 굉장히 그쵸? 그러니까 다 감싸주고 뭐 이렇게 해서 배려해주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딱딱해졌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자유로웠다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아니, 제목이 이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제목대로 리딩이 안 나오는 거야. <웃음> 내가 섹시하다며, 섹시하다며, 내가 언제나 난, 난 섹시하단 말은 안 했어요. 그 친구는 섹시하지는 않아요. <웃음> 여러분이 섹시하지는 않대. 그냥, 편안한, 편안한 건 있지만, 섹시하지는 않아요. 섹시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선생님!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네, 음, 저, 제가 요즘에 너무 답답해요. 음, 뭐,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주변에 여자들은 많아요. 근데 딱히 마음에 가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자꾸 예, 어, 전 여친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꼭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인지, 음, 아니면 익숙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인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지금 이, 이런 이 마음이 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익숙했던 것이 없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인지 어 자기도 도통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아니 나 없이 못 살겠다며. 어. 못 살겠다며. 아, 그, 그거야. 뭐, 좋을 때뭔 말이든 못 해. 그래, 너하고 좋았을 때는, 응. 너한테 좋았을, 좋았을 때도 있었지. 너가 남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즘 여자 치고는 약간, 응, 뭐라 그럴까? 그치. 나, 좀뭐 이렇게 맏며느리? 어,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스타일이었잖아 어, 손도 크고 내 일이라면 뭐든지 다 앞장서 다 해주고 그런 거지 어, 막 좋아 죽겠고 그건 아니었어 어, 라고 얘기를 하네 어, 그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원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근데 파랑새야 내가 너를 떠나서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 내 마음이 왜이런지 모르겠다 그냥 무기력해 어, 처음엔 되게 신나고 좋았고 이랬는데 무기력해 다 귀찮아 내가 왜 이럴까 음. 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막 그립고 못살겠고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냥 다 싫어 무기력하고 의욕, 삶의 의욕이 없어 이거를 못살겠다라고 하는건가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직까지는 그래요 음. 어. 아직까지는 이 마음이 뭔지는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야 이거, 이거 이러다가 거이 이거 제 카드 되겠는데요 음. 너한테 돌아갈까? 음. 돌아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해 음.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망설이고 있어 야네가 돌아가면 네 파랑새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받아줄거라고 생각해 왜 물어보지를 않아 내가 돌아가면 받아줄래라고 네가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 파랑새 그냥 무조건 대문 활짝 열고 어서오십시오 해야 되는거야 응그렇잖아 남자들이요 그래야 돌아오면 다 받아줄 줄 안다라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갖다 막 하지? 어. 그러고 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아직 잘 살고 있네 너 아주 잘 살고 있네 그게 말이다 파랑새야 니가내 마음에서 완전히 싹지어진게 아니라고 어, 싹지어진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음. 물론 어. 물론 내가 너를 어, 생각하면 그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어, 너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아. 어, 섹시하지 않아. 내가 그건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진짜 눈에 뭐가 씌었었나봐 어, 그땐 네가 섹시하게 보였어. 그렇지만 어, 섹시하지 않아. 그리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나를 자른 건 너야. 상처바른 건 네가 아니고 나라고. 응. 음. 그런데도 내가 너를 너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게 그게 포인트야. 어. 네가 날 잘랐잖아라고 얘기를 하네요. <웃음> 여러분이 자르셨어요? 어. 그런 거 같아. 여러분이 자른 거 같아. 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 쫓겨난 거지 너한테 너의 마음 음, 너의 마음 밖으로 내가 쫓겨난 거지 내가 너를 쫓아낸 건 아니다. 음. 이 이별은 네가 네가 한 거야. 내가 한게 아니라고라고 해줘요. 그리고 그리고 짜증이 나도 내가 더 나지 왜 네가 더 난다고 그러냐라고 그러는데 <웃음> 내가 너 없이 어 그래 너 없이 아직 잘살있어왜 내가 널찬게 아니잖아 네가 날찬 거잖아. 근데 내가 저기 못살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네. 어. 여러분 얘왜 얘를 갖다가 왜 저기 했었어요? 바람 안 폈어. 어. 여러분 얘가 바람핀 줄 알고 의심했죠. 물론 얘가 의심만을 가, 의심할 행동을 하기를 했어요. 어. 의심할 행동을 하기는 했는데 바람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과거에도 어. 그, 상대방이 바람을 갖다가 자주 폈던 그런, 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얘가, 어,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는데, 확인하지 않고 자른 게 아닌가 싶어. 선생님 확인해서 분명히 바람이에요. 음, 네. 이 카드에서 보면은, 음, 이 카드 리드상 어, 바람을 확실하게 핀 사람보다 안핀 사람이 더 많아. 어. 핀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이 카드를, 이, 이, 카드를 뽑은 사람 중에서. 음. 대체적으로 약간 의심갈 만한 정황은 있었, 그거는 사실이야. 어. 그치만 실제적으로 바람 핀 사람은 적다라는 거지. 그리고 바람을 폈더라도, 어. 그게 그렇게 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거 아니야. 어. 어디 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자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또, 어, 저기 잘리고 나서 그때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마음의 스트리 있었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을 어, 싫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한 거 맞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지. 어.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은 이 사람이 한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렇이 사람이 한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그, 이제, 뭐지? 그, 그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어, 보고 놀란 거야. 음. 그니까 생사람 완전 생사람은 아니지. 그치. 소뚜껑하고 어, 자라든 거하고 비슷하니까. 암튼. 음, 바람은 아니어도 바람 비슷한 뭔가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른 건데 이 사람은 억울하, 좀 억울한 감이 없지는 않지 진짜 바람이라도 펴고 잘랐으면 더억울한데 제대로 된 바람은 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한테 걸려서 잘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많은 건 맞아요 선생님 바람 맞아요 바람이 맞다고요 음. 네. 어, 저기만 뭐한 10% 바람 맞아요. <웃음> 바람이 맞다고 저기 확신하시는 분은 그 10%에 속하시는 분이야. 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 지금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와라 라고 하면 올것 같은데 여러분이 와라, 하고, 어, 와라 라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매력 만점인가보다 문 밖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냥 어, 대기하는 사람이 있네 음에 좋은 거이 음, 이 1번 카드는 제외하는 분이 많겠네 음, 제외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쁘지 어, 기분 나빠 어, 왜? 어, 왜, 기분이, 왜 기분이 나빠? 어. 찜찜, 찜찜한 게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음. 그리고, 저기, 막 그,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기로 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은 좀 들어주세요. 같이 가기로 해놓고서, 저기, 막 뭐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시큰둥하게 안 듣고 그러면, 이, 제외하는 의미가 없잖아? 음. 그런 거잖아요. 제외를 했으면 어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긴 맞아요. 다 100% 다 제외를 하진 않았어. 근데 제외를 해놓고 시큰둥 하면 어 제외하는 의미가 없지. 음, 제외를 했으면 과거는 잊어줘야지. 미래가 행복, 현재와 미래가 행복하지. 음, 그리고 제대로 된뭐 바람도 펴보지도 못했구만 여러분들이 그 뭐지 그치 초기 아주 센서가 음, LTE야 LTE 그래서 제대로 바람도 못 펴봤어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가 세서 얘가 여러분들의 길을 넘질 못해요 좀이 사람이 좀 착해 음, 이 사람이 좀 착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많이 배려해 준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 이 사람이 진짜 막 망나네 짓하고 뭐하고 그럴 정도의 뱁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저기 까이고서도 이렇게 저기 막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지. 이 사람은 이게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여요. 이거 어, 이거 뭐야? 이 여기 세상에서 안 나가잖아. 그냥 우울해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잘리고 나서. 음. 처음에 리딩 기억나요? 친구들이 불러도 그냥 시큰둥하고 어쩔 수 없이 나고하고 다른 여자 안 쳐다봤다니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음, 그만 화 풀고 음, 덮어주기로 했으면 아, 그냥 덮어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과거를 자꾸 들먹이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음, 아니돼요. 자 여기 진, 여기는 진짜 <웃음> 욕을 할 수가 없네 남자가 착하네 착해요 음. 아우 선생님 안 착해요 얼마나 지멋대리고요 말도 잘안 들어요 남자 원래 말잘 듣는 사람 드물다 음. 남자가 말을 잘 들으려면 적어도 가운데 딸의 힘이 어느정도 풀려야지 그제서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거기 힘 쌩쌩하면 말안 들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음, 저기 막 저기 옛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따지지 말고 만나기로 했으면 좋게 좋게 만나요. 예, 저기 막 낙엽 단, 손잡고 단풍 구경도 가고 어, 크리스마스 때 어, 와인도 이렇게 짠 하고 케이크도 호, 호, 호 하고 초도 불고 그래야지. 음, 아니 그렇소? 네, 1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르딘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섹시하다며? 어, 내가 섹시하다며? 나 없이 못 살겠다며? 근데 아직 나 없이 살아있네? 그것도 아주 잘? 어, 아주 잘 살아있네? 왜지? 이거 뭐지? 어, 왜 그러지? 어디 한번 낱낱이 그 이유를 파헤쳐봅시다. 음. 이 친구가 말을 하네요. 너는 섹시하진 않아. 음, 너무 섹시, 섹시하지 않아. 섹시하다 그랬잖아. 야, 못 말은 못하냐, 좋을 때. 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딸랑 카드 한장 뽑아 놓고요? 네. 이건 섹시하지 않아요. <웃음> 죄송해요. 음. 이 친구가 말을 하네요. 어, 네가 섹시하진 않아. 어, 섹시하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고방식이나 어떤 인생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음, 너와 내가 결국은 음, 각자의 길을 갖게 됐으니까 이러한 주제로 리딩을 보는 게 아니겠니? 음. 근데 말이다 어, 너는 섹시하진 않았어. 솔직히 섹시하다고 했던 거는 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거 믿지 마. 어, 너는 섹시하진 않아. 그냥 음, 멋있어. 음, 카리스마 있어. 섹시하고는 조금 장르가 달라. 근데 그냥 섹시하다고 한 거야. 음. 야, 나는 솔직히 네 생각이 난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왜다 제외 카드로 들어가지? 음. 가끔 네 푸샤나 뭐네 인스타나 이런 거 들어가서 봐. 넌 여전히 멋있더라. 야헤어지고나서 그렇게 멋있게, 있기 없게? 이거 반칙인데? 음. 근데 여러분이 헤어지고 나서 음 조금 음 예민해진 것 같아요. 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헤어지고 나서. 옛날엔 예민하진 않았어. 예민하진 않았는데,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 어, 내가 좀 성급한, 내가 성급한 게 아닌가. 내, 난, 어, 나도, 어, 내가 그렇게 성급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가 성격이 좀 급해 어, 네가 성격이 좀 급해 라고 얘기하네 여러분 성격 급해요? 음, 뭐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이별을 하냐 어, 여러분이 그랬네 야 그러면은 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어, 아직 헤어진 이유가 안 나와 여러분이 성격이 되게 급하다고 나오는데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만 봐봐. 음. 이 사람이 말 많고, 어, 이 사람의 행동 같은 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 음. 그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니까, 러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만날 때그 사람에 대해서 100% 다 모르잖아. 그니까, 러 그냥 비춰주는 걸의 모습으로 어쨌든 외모나 스타일이나 처음에 이런 거에 끌리잖아요. 끌려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는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니까, 어, 뭐, 저 정도면, 어, 그래도 아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허풍스럽다, 어, 과장되다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귀었는데 사귀다가 보니까 뭐야 그치? 얘가 이상한 거야. 어, 사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자꾸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갖다가 잘라낸 것 같은데, 음, 얘냥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어그 그, 그, 뭐지 그 박자나 뭐 생각이나 뭐 어떠한 것들이 처음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안 좋은 것들 어, 여러분 마음에 너무 안 들었다 어, 레벨의 차이가 좀 심했다 어,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서 사귀었는데 사귀, 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너무 안 드는 행동을 갖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어, 여러분들이 숙청의 칼을 내, 어, 저기한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야, 너도 여자답지 않아. 어, 너도 묵뚝뚝하고 어, 좀 여자가 여자다운 구석이 있어야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이고, 말은 더럽게 못 되게 해요라고 얘기를 해. 음. 맞아. 맞아. 아, 알겠어요.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왜 잘랐는지. 얘가 딱히 바람은 핀건 아니지만, 그니까 러 너무 가볍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 음. 이 여자한테도 가서 부침성 있게 하고, 저 여자한테도 가서 부침성 있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 열받았던 것 같아요. 응. 음. 그래갖고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자른 것 같아. 아주 빨리. 어, 그래서 얘가, 너는 뭐가 이렇게 승질이 급해가지고, 어, 승질대로, 가, 승질대로 사람을 갖다 그렇게 아웃시키냐? 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맞나요? 어, 그, 그 꼴을 못본 거지? 어, 여, 다른 여자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조금 그런 건 있어. 음. 좀, 생각이 경솔한 건 없지는 않아요. 어, 좀 경솔하고, 좀 자기 멋대로인 건 없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자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잘랐어요, 예, 예, 어. 뚜껑 열려가지고. 음, 뚜껑 열어서 여러분들이 잘랐어. 음. 그래서, 나 없이 못 살겠다면이라는 이 질문은, <웃음> 좀 그래. 아, 나 없이 못 살겠다고 해놓고, 어, 이거 참, 이거, 이게, 이게 여기서 나온다. 이 질문 아이 어리죠? 음. 나이가, 어, 나이가 어리거나, 생각이 어리거나 하여간, 여러분하고는, 어, 약간 갭이 있어.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어, 갭이 있어. 그니까, 나 없이 못 살, 뭔 말은 못 해. 무슨 말은 못 해. 그걸 어, 그걸 믿나? 어. 여러분은 계속 얘이 이 친구한테 어, 화가 나 있다. 어. 너는 하는 짓이 어, 하는 짓이 그 따위야. 그거밖에 되지 않아. 어. 매사에 어, 뭐지? 진중한 데가 없고 진실된 데가 없고 모든 일을 갖다가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 가볍게 말을 하는 게 나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음. 어떻게 사람이 진지한 구석이라고 1도 없냐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말하기는 그래요 나도 진지할 땐 진지해 어 진지. 야나못 나못 봤어? 처음에 너한테 되게 진지하게 한 거? 나 처음에 너한테 궁서체로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궁서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씨 그게 궁서체야? 네 궁서체는 그렇게 깔겼어? 이러는 거지 어. 근데 조금 얘가 행동을 어리게 한건 맞아요. 음, 처음엔 그래도 말을잘 들이 감은 갈수록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이, 이 친구 그래도 조금씩 만, 뭐 간간히 만나고는 있네요. 음, 간간히 보니까 어, 간간히 보니까 살아 있는 거 확인했네. 어, 생각보다 잘 살아 있죠. 어, 그럴 것 같아. <웃음> 그럴 것 같아. 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 하려구요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완전히 놓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여러분 보기에 조금 어 생각이 모질라 보이고 모질라 보여 어, 모질라 보이고 행동이 경솔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어, 또 그런 면을 또 귀여워하는 거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누울 자리가 없는데 다리를 뻗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갖다 귀여워하는 것같아어 귀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그런 건 없어. 어 그런 건 없어요. 음. 어디 계속. 봐. 음 그냥 여러분이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하는 짓이 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계속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왜 계속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계속 보고 있네. 음. 그렇잖아요. 계속 마음에 안드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 것같아뭐 헤어졌다. 뭐 그런 말이 없어. 어 그런 말이 없고 못 마땅해, 못 마땅해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 어 그러면서 이, 이 친구하고 밥도 먹고, 어, 얘기도 하고 못 마땅해, 못 마땅해. 어밥 먹고 또 얘기하고 못 마땅해, 못 마땅해. 이거 저기 뭐둘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야, 7, 8알이요 연성연화 커플이에요 음, 연성연화 커플이야 7, 80%가 그래요 음. 내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 음. 내려놓는다 그래도 또 만나 당분간은 이 상태로 쭉갈것 같은데 아 선생님 왜요? 음. 못마땅해 못마땅해 하면서도 좀 귀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음. 기여하는 부분이 없진 않다. 음. 그러기 때문에 자꾸 봐주는 게 아닌가 싶어. 그니까, 러막 걔, 막, 해, 막 지, 지적하고, 막 혼내고, 막, 어? 인생 뭐 어쩌고저쩌고, 또, 어, 기, 또, 저기, 막, 뭘 지문하게 하는 게 없어. 너는 뭐 매세하는 일이 그러니, 사람이 왜 맨날 그렇게, 응? 어, 어, 저기, 막, 필기체로 살아. 좀 궁서체일 때도 있어야지. 어? 너무 무게감 있고 너무 생각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갖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면은 얘는 그렇게 얘기해도 어 같이 막 싸우다기보다는 아이 뭐좀 어때서 다 했어? 다 했어? 어다 저기 끝났으면 우리 나가서 뭐라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저기 막만 원만 어나 쭈쭈어서 먹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저게 되고 또 저게 되고 저기 막 얘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같은 거 하는 건 맞아요. 거짓말하고 응. 그렇지만 그 거짓말이 뭐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이러지 아직까지는 뭐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응. 얘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아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고 얘, 얘가 음, 앞으로 점점 나아질 확률이 높아. 어. 이 여러분 만날 당시에 막 일이 있다가 없다가 들쑥날쑥 했던 건 맞아요. 어, 들쑥날쑥 했던 건 맞는데, 점차 일자리도 나아질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음. 점, 점차 그래, 남자의 모습을 갖춰갈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걔가 나이가 몇인데요? 아,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 음. 나이가 많아도, 하 저기, 뭐, 환경이 안 받쳐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어, 하기 싫은데도 환경이 받쳐주면 어쩔 수 없이 그, 등 떠밀려서 간다니까? 어 그런 거야. 얘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그렇게 갔던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어, 여러분이 더 까칠한 것 같아요. 성격이 이 친구보다, 얘는 조금 생 어, 여러분 보기에 생각이 없어 보이고, 막 그렇게 행동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너무 시리우스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상황이 안 받쳐주는데 생각만 막 드립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가 않잖아. 얘가 기회가 오면요. 은 자기 역량을 갖다가 발휘할 거예요. 음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요. 같이 갈 거면 이거는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애매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 친구도 여러분을 내려놓지도 못해서 둘이 막 미워하고 그런다라는 건나오지 안아. 단순히 그냥 의견만 저기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약간 집착이 없지 않아요. 어. 성격이 은근히 또잘 맞아.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이 케이스는. 어. 참 희한한 케이스라 그래야 되나? 어, 딱히 뭐안 맞는 것도 없고, 딱히 잘 맞는 것도 없지만, 또 희한하게 또잘 굴러가는 커플이에요. 음.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여성분이 더 까칠하다는 거야. 음. 조금, 좀 내버려둬봐요. 어. 아, 선생님, 저안 까칠해요. 네. 아니야. 조금, 어, 성격이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음, 물론 배려하고 뭐 이렇게 좀 품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여자니까 여자니까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냉정할 때는 엄청나게 냉정하고 어, 어 거, 어쩔 때는 뭐 어, 그렇지만 뭐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는 좀 나름 어, 투철한 건 있어 그렇지만 말을 갖다가 살짝 날카롭게 하는 건 맞잖아. 신경에 좀 예민한 것도 맞잖아. 음, 그 승질나면 욕도 하잖아. 어, 욕한다고 나오는데 어, 여러분이 욕더 잘해. 어, 아니 그렇소? 어, 근데 이 카드에서 영 나쁘게 비춰지는 건 없어요. 내가 욕 많이 용 이새끼 저새끼 욕 많이 하잖아. 쓰레기라고 어, 어, 근데 요새 쓰레기란 말 내가 한 번도 안 했죠. 욕한 번도 안 했죠. 어, 생각보단 착한데? 어, 나는 얘가 생각이 좀 짧고 모질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아니야 모질이. 어, 모질이 아니고 점차 자기 역량을 갖다가 다 저기 뭐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그 숨은 그 사람의 그릇을 갖다가 알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을 갖다 달리 보게 될수 있어요. 음, 너무 저기만 몰아붙이고 그러지 말아요. 알고 보면 이 친구도 조금 뭐랄까 마음 속에 어느 정도의 뭐지 그치? 어. 그 자기 고민이나 번민, 우울함 같은 게 있어. 그런 게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다만 그거 갖다가 겉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그냥 겉으로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야 음.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면 은요 음. 헤어질 수도 있어 음.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고, 너무 그렇게 하면 은이 친구가 음. 다른 음, 길을 갔다가 돌아보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음. 어, 왜 선생님 갑자기 말이 없으세요? <웃음>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미가 뭔지. 어. 아, 불길한데? 음. 불길한데? 뭐가요? 뭐가요? 음.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음.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어, 그래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쌀쌀 맞게 굽고, 굽고 이래도 얘가 여러분들 곁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얘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어, 저기, 막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이, 이걸 갖다가, 리젝 어, 시킨 것 같아. 그러다가 보니까 얘가 뭐다? 어, 그치.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 어, 여러분이 너무 길게 끌었어. 적당선에서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얘, 얘가 얘 여러분들한테 올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하시고 싶은데 어뭐 얘를 갖다 계속 밀어내고 싶으세요? 암튼 다른 사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생기는데 어 다른 사람이 생길지라도 여러분한테 어, 선택의 기회는 주는 것 같아 음 일를면 얘가 여러분들 곁에 있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맞다 하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못맞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 물었는데도 그때도 여러분이 노하는 바람에 얘가 어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다? 그치.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으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갖다가 놓치면은 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계속 좋다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적당선에서 고집은 내려놔야 돼요. 음, 같이 갈 거면. 근데 만약에, 어, 만약에 어, 그 저기 막 싫다, 어, 딴년한테 갔다온 사람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음, 결정 잘해. 왜냐하면 지금 이 카드가 그래, 내가 그랬 묘하게 여러분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맞는다 그랬어요. 묘하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괜한 지금 고집을 많이 부려가지고, 얘가 어쩔 수 없이, 어, 누군가를 갖다가 만난 것 같아. 어, 정리 되셨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아마 물어보러 올수 있어요. 음, 그때, 어, 뭐다? 그치.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밀어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어, 결국은 가겠지. 계속 밀어낸다면. 어, 여러분은 누군가가 계속 밀어내는데 계속 붙어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지? 음 그런 거예요.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섹시하다며 나 없이 못 살겠다며 음. 하, 그런데 뭐야 나 아직 나 없이 잘 살아있네 그쵸? 어, 어떻게 잘 살아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카드들이 희한하게 그 제목과는 다르게 재해 쪽으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어, 아무래도 10월달의 기운을, 어, 10월, 10월달의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10월달에 잘생각 하셔야 돼. 왜냐면, 이 10월달은요, 어, 묵은 것들이 청산된다 그래야 되나? 음, 묵은 것들이 청산된다. 기존에 만약에 헤어졌던 분이라면은, 재가 가능할 것이고, 음, 이별도 가능할 것이고, 음, 그, 죄를 원하면, 돌아, 떠나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어, 왜냐면,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달이어서 그래. 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니까, 내가 어떤 걸 원하든, 어, 그렇게 될 확률이 7, 8알은 넘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가, 어, 며칠 전서부터 계속, 재회 쪽으로, 자꾸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 제목과는 상관없이 자꾸 재회 쪽으로 흘러가요. 재회 어,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어, 이번 달에 만약에 매듭을, 매, 매듭을 맺지 못하면, 어, 흐지부지, 흐지부지. 다음 달이 뭐다? 어, 그치. 막, 겁살, 망신자 영마, 지살, 뭐, 이런 걸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응? 근데 만약에 어, 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달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어, 알려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이 타로나 명리학이나다 하나의 운이잖아요 흐름 어. 바이오리듬 에너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뽑히는 적이 없어 그렇게 이렇게 나온 무슨 제목과는 상관없이 다 재제 어, 쪽으로 흘러가는 걸 봤을 적에 아무래도 10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후회도 있고 어, 후회도 있고 어. 미련도 있고 음. 실망도 했고 어. 왜 네가 실망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지 어.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런 게 있어요. 네가 나를 네가 나에게 잘못했도록 유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모르는 거야. 응, 맞아 모르는 거예요. 음, 얘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응. 이렇게 뭔가에 뭔가.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을 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치.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의 문제 역시도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계획이 틀어진 너랑 나랑 뭔가를 갖다가 맞춰서 하려고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뭐지? 선생님 차야? 차야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조율해야 되고 자꾸 조율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어 계속 조율만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그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그치, 음, 어떠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에 입각해가지고, 균형을 잡았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니까, 남녀가 만나면, 어, 사랑을 하고, 꼼냥꼼냥하고, 어, 자기야, 야봐,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어, 그런 그, 러브스토리 같은 건 없고 밤나 이런 거냐 이거예요. 음. 사랑을 갖다가 맨날 자루 잰듯이 그냥 대빵. 그 옛날에 이렇게 쌀집 가면은 한대어 없는 사람들은 한대 빡쌀을 사가기도 해요. 지금은 그런 걸잘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네모란 대빵에서 이렇게 싹 긁어서 줘. 깨도 그렇게 해주고 콩도 그렇게 싹 긁어.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그거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싹싹 극이 시절게 하냐. 이 친구한테 연락 오지 않아요? 음, 연락 오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요 어, 조금 많이 음. 허무하다, 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은 왜 이렇게 그손모연의 제목 없는 시라는 이 카드를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음. 왜 사랑은 이렇게 허무해. 그래 있어 마지막에 그랬어. 이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라고 얘기를 해 주네. 음. 내가 그래서 나 섹시하다며 이걸 질문을 못하겠어 지금 얘가 허무하다고 그래 놔 가지고 어이 카드에서 그래요 막 외쳐요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런 데다가 내가 여기다 대고 나 섹시하다며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웃음> 이거 어떡하지? 이3번 카드 질문 바꿔야 되냐? 어, 왜 허무하냐? 어. 아. 왜 사랑을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자르고 끊고 판단하고 이런 게 싫대요 자기는. 마음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현실로 받아야 되고 환경으로 받아야 되고 어 너무 어 낭만적이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어, 왜이 사랑은 이래야 되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네. 그래 그러면 나도 너한테 한번 물어보마 그래서 너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음. 자기는 마음에 꽉 차는 사랑을 하고 싶었대요 어, 감정적으로꽉 어, 차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고 어, 그걸 갖다가 이루고 싶었대요 어, 이루고 싶었다 그런 걸 이루고 싶었는데 음 음 어디 보아요 나 없이 못살겠다며 란 말도 물어봐야 되는데 야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걸 물어볼 수가 없지 않니 아 니가 니가 나를 갖다가 실망을 시키는구나 음. 이 친구가 어, 뭔가를 여러분하고 계획하고 같이 가려고 했지만 어,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현실의 대립이 있었고 근데 그걸서 갖다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너무 갈, 너는 너무 갈등을 많이 해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러,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카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이 자기 상황만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음 너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 너 그러니까 너 너와 나둘 사이의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너무 어 인, 에, 그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아직까지는 헤어진 이유를 모르겠어. 이건 헤어진 커플이 맞아요. 어.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떨어져서 너를 그리워한다. 음, 너하고, 이 뭐지?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아, 저기, 뭐야, 만나고 싶은, 어,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음, 그냥 흔들림,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나는 너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니가 과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어디 보아요. 이게 참오참희한하잖아 지금 계속 나 이게 계속 섞는 거 봤죠. 근데 계속 이게 나와. 나땅 카드 써봐야 될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게 나오지? 1번, 2번, 3번 다 이게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섞었어요 카드를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틀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이것도 이 사람은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맞고, 음,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오, 이거 참.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느낌이 왔어. 이게 왜 그런지. 얘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쓴거 같은데 음 사랑이 왜 이렇게 허무하다 라고 말한 애의 자태가 아닌데 어 얘가 왜 이러지? 어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쓰레기를 이, 이걸 이 갖다가 사랑으로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음... 선생님 뭔데요? 선생님 뭔데요? 지금 난리가 난것 같은데... 와... 씨 이제 알았어요. 어, 이두 카드의 의미를. 어, 이두 카드의 의미를 알았어. 음. 선생님 뭔데요? 궁금해 죽겠어. 요아좀 기다려 봐요. <웃음> 고치지 말고 기다려 봐. 아 진짜 얘는요. 그랬잖아 아까 왜 이렇게 사랑에 허무하냐고. 어. 그러니까 얘가 사랑이냐 현실이냐를 놓고서 택해야 됐던 게 아닌가 싶어.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도 맞고요. 어또 다른 선택지가 또 있어. 그러니까 얘가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서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 고민하는 것 같고 여러분한테 올 것인가 아니면 그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선택지 넣어서 방황을 하는 것 같고, 음 얘가 둘중 하나는 어디로든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어 그거 갖다 전문 용어로 이게 세 글자로 뭐? 그치, 양다리, 양다리, 어 양다리지, 어. 양다리를 갖다가 거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 지금 그 선택지를 온 게, 이게 가족들도, 가족들이 조금 약간 중매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어. 누군가의 소개로 해서 만난 사람이 아닌가 싶네. 어. 소개로 만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한 거 맞아요. 어, 사랑한 거 맞아. 어, 사랑한 거 맞고 여러분들을 두고 내려온 게 맞는데 여러분들하고서 계속 이 마찰이 있었던 게 어, 조건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어, 조건이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보다. 음. 그러니까 얘가 사랑을 왜 이렇게 허무하냐라고 했던 게어 사랑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분한테 있지만 내가 현실을 갖다가 택하는 그 저기에서 좀 괴로운 게 아닌가 싶어 이제 내가 질문해도 되겠다. 응나 어. 없이 못 살겠다며 근데 지금 네가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서 어 저기 막 나를 갖다 이렇게 기망을 해 쉴게야. 음야 무슨. 야, 손모연의 제목 없는 실 여기다 갖다 붙여? 그건 선생님이 갖다 붙이셨잖아요. 야, 여기서 딱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 뭐, 뭐, 저기, 뭐, 니네 파랑새 없이 살수 없다며, 어? 밤마다 그렇게 귀하다 대고 속삭이고, 어? 어? 그 뜨거운 키스를 퍼붓더니 지금 결론이 이거야? 너는 너의 그 뭐지, 어, 그 현실, 어, 너의 현실 좀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어? 저기 만 네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야너 네가 쓰레기라는 걸 갖다 그렇게 너무 미화시키지 마 이걸 이, 이, 이 이걸 네가 시로 만들지 마 그거 되게 나쁜 거야 그냥 나는 쓰레기요 나는 나쁜 놈이요 나한테 돌을 던지시오 하고 가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야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 갖다가 이렇게 진짜 아우 응? 아직도 잘 살아있네 응? 아직도 잘 살아있어 야나 진짜 여기까지 읽었을 적에 이게 뭐지 그랬어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이게 뭐지 난 그래서 나는 야 우리 파랑새가 너한테 절개한 줄 알았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이딴 식으로 갖다 가지 네 맞아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내려놓네요 음. 그러면서 무슨 음. 그러면서 무슨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서 저기되면 이 여러분들 예념 예념 지금 대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선택지는 얘를 선택하면은 얘를 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베네핏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을 택하면 여러분한 택하는 그 순간 어떤 그 여러분들 주변의 문제까지 얘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까 이게 나왔잖아, 이거. 음. 이걸 기억한 거지. 어, 아까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음, 얘가 고민을 갖다가 한 거지. 고민 고민. 어, 고민 고민을 하다 결국은 어떡한다. 그치. 좀더 어, 윤택하고 가족들도 원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됐을 적에. 그치. 내 인생이 조금 순탄하게 갈수 있는 길을 택한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서 얘가 어떤, 무슨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어. 여러분들을 갖다 세컨드로 두고 싶어 해. 어. 여러분들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 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용납 안 해. 아니, 뭐가 부, 뭐가 부족해갖고 이, 이, 음. 21세기에 세컨드를 하나. 그쵸? 응. 음, 네가 그렇게 잘 살아? 네가 고자. 어, 선택지를 택해서 어, 백그라운드 좋은 대로 가면서 꼬 어? 꼴에 세컨드 아이야당수로 그냥 어, 아튼 그래요. 어. 예, 저기 막나 없이 어. 저기 막못 살겠다더니 아주 잘 살고 있네. 그것도 백그라운드 좋은 대로 아주 잘 살고 계셨네. 아이고 음, 음. 자기도 할수 있는 거다 했다라고, 어. 저기, 막, 뚫린 입이라고 또주술주술 되기는 주술주술 되네요. 아유. 꼬레, 응, 꼬레. 꼬레 남자다운 척 하는 거지. 뭐, 그잖아요. 사나이는 뭐지? 그 태어나서 딱세번 온다고. 그런 개소리라고 앉아 있어. 이팍 그냥 당수를 저기 막 얘가 여러분한테 어 고민하는 모습 보였던 거, 어쨌던 거, 저랬던 거다 뭐다? 음. 쇼다. 어. 어 쇼한 거야. 쇼 어. 쇼한 거고 실질적인 결정은 얘가 했어요. 어 얘가 결정, 얘가 한 거고 어디서 끌려서 간거 절대 아니야. 얘가 결정한 거고 그러면서 뭐다? 그치? 심판 찍은 거야. 심판 찍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가 그랬을 거예요. 응,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고 멋지고 응? 뭐 저쪽 개소리 했을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년한테 가 다른 년한테 가는 놈이 다른 년한테 가는 놈이 그 약속을 지킬까 이거야. 남자들의 그 소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심플해. 응. 나 아니면 아닌 거야. 어. 이런 것에 유혹도 하나 못 이기는 놈이 무슨 나를 갖다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걸말 같지도. 않아. 나를 등지고서 여길로 가는 놈이 어. 뭐 나중에 돌아오겠다? 그러면 아예 가 돌아올 거왜 가? 뭐 여기서 조금 사라지고 위자를 뜯어서 오겠다고? 야 그런 놈 같으면 아예 만나지 마라 그건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남자가 됐으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어디대 이거 말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어 여러분 뭐 이거 이 사람 뭐 기다릴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아니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있는데 이건 쓰레기야 얘요? 고민한 거 같죠? 고민 안 했어요 고민 안 했고요. 얘는 여, 이, 지금 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넘쳐요. 기대가 넘치고, 이걸 갖다가 선택해서, 뭐, 가족의, 뭐, 저기다, 주변에서, 뭐, 어, 땀이라서 어쩔 수어너 개, 무슨 그런 개 같은 소리. 얘가 지가 원한 거예요. 음, 지가 원한 거고, 여러분은 뭐지? 얘 소유욕인 거지. 웃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치. 사이드로 두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그냥 다, 그냥 개소리 한 거야. 음, 믿지 말아요. 음, 믿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치?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인생 살라고 하잖아. 음, 여러분, 지금 짜증 나 있잖아. 음, 여러분, 지금 되게 짜증 나 있다. 음, 그런 거예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럼 음, 뭘 보냐? 음. 와우 난 진짜 어쩔 땐 카드가 빨리빨리 답을 안해 그래가지고 막 헷갈릴 때 많아 근데 아... 이게 뭐지 여러분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고 요즘에 잠 못자고 예민해져 있는 거 알거든요. 음, 왜냐면 분하고 억울하지. 뒤통수 맞은 거 생각하면 어. 이 쓰레기는 잊어요. 어, 얘는 안 돌아와요. 음. 여러분들을 세컨드로 두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이 돌아올 리가 있겠어? 어, 안 돌아오지? 음. 이쪽이 망하지 않는 인상 안 돼요. 이사 이쪽이 망하면 그때서는 어, 그러면 그게 인간이야 이쪽, 이쪽이 쪽이 망하고 온다 그러면 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저기 막 깨끗이 어, 어.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어, 이거는 진짜 인간에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거야 음. 저기 막 남자라면 어, 꼭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은 안해 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하지? 음, 심플하게 생각해요. 심플하게 자 어,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섹시하다며 어. 내가 섹시하다며? 어. 섹시해서 미치겠다며? 어. 나 없이 못살겠다며? 응? 근데 어, 어떻, 어떡하냐? 너나 없이 아직도 잘 살고 있네? 어떻게 된거야? 어? 나 없이 잘 사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응. 내가 섹시하다는 그놈 뭐하고 있을까? 어디 봅시다 내가 섹시하다고 응. 그냥 노래 개신치해 해가지고 맨날 나만 보면 그냥 내손 끌고 막 두리번 두리번 왜 두리번 두리번 그치 어. 모텔 찾는 거지 내손 잡고 어. 그리고 어? 밥 먹다가도 어. 어. 끌고 들어가고 어. 그랬던 놈이 어. 어디 봐요 더안 한다는 거지 그런 걸더안해 음. 음. 더안 하고 아. 시다 응, 음. 더안 하는 이유가 있었네. 음. 더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 선생님 뭔데 여러분이 아는 그거, 어, 어 그거, 저기만 뭐, 다른 사람이 또 생겼다는 거지. 어. 여러분한테는 어? 이 핑계 저 핑계 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고 나 일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 하는데 그게 뭐야? 다 그게 다? 어 쇼다 음, 쇼고 얘가 어, 숨겨놓은 다른 연인 그러니까 여,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 어. 여러분 알고 있고 어. 여러분이 알고 있고 오히려 그거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지가 더 성을 내는 거지. 음. 얘 잠수 탔어요. 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 그, 지 이때다 싶었던 거지. 이때다 싶어서 걔는 그냥 그 뭐지? 발, 발길지 한번 팡! 하고, 어. 그럴 거면, 어. 그, 럴 어, 그럴 건 뭐다? 그치. 어. 전화하지 마. 이러고서 잠수 탔어. 예, 잠수 탔어요. 어. 얘가 잠수 타서 어디 있을까? 어, 자, 잠수 타갖고 뭐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잠수 타서? 너잠 이거,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 그렇게 하고서 어, 잠수 타서 뭐하고 있냐 어디 봅시다. 잠수 타서 뭐하고 있냐 잠수 타서 뭐하고 있냐 잠수 타서 뭐하고 있냐 나 없이 못살겠다던 그놈 나, 내가 나, 내가 섹시하다던 그랬 그놈 어, 잠수 타고 뭐하고 있냐 어디 봅시다. 잠수 타서 아이고 아이고 카드가 왜 이래. <웃음> 네. 어? 이 카드가 왜 이러지? 이게 이상한데? 느낌 이상한데? 이 어, 잠수 타서 뭐 하고 있니? 이 카드가 이렇게 안 섞일 때 이유가 있어요. 잠수 타고, 잠수 타서 뭐 하고 있니? 잠수 타서 뭐 하고 있니? 잠수 타서. 이 카드가 왜 꼬이지? 잠수 타서 뭐 하고 있니? 잠수 타 아, 이거 느낌 나는데? 잠수타서 뭐 하고 있는지. 음. 예. 음. <웃음>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웃음> <웃음> 그~ 이게 원래 이~ 그~ 아~ 이런 말이 좀참 진짜 난처한데 어~ 아~ 선생님 뭔데요 바람난 거다 알아요 뭔데요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 그~ 옛말에 처녀를 건드리면 어~ 처녀를 건드리면 쉬워 어, 잘 떨어져. 왜냐면 초년은 결혼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과부를 건드리면 잘안 떨어진대요. 이제 과부를 건드렸다는 게 아니라, 어, 과부의 준화는, 어, 그렇게 외로운 사람을 갖다가 건드렸지 않았나 싶어. 음. 요즘은 뭐, 응. 어, 그, 그, 저기, 막, 뭐, 남자 없이 혼자 사는 돌싱이라던가, 어. 근데 되게, 어, 그런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건드린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어, 발을 빼고 싶지만 발을 뺄 수가 없다. 음, 여자가 붙들어요. 음, 여자가 붙들고 어, 이 남자는 이 여자랑 가볍게 놀고 싶어. 어, 가볍게 놀고 싶지만 이 여자가 가벼운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아까 내가 조금 저기한 게 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오히려 천녀는 자기가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어울릴 수가 있고 처녀랑 어울리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어, 돌아올 수 있어. 왜냐면 어, 학에서 이게 남친이니까 여러분도 뭐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쳐. 아무튼 아무튼 그래. 아무튼 어. 어, 그런 게이 여자가 안 나주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약간 의견이 충돌이 되는 게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어 그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싶지만 이 남자는 뭐다? 음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음그 그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다. 어. 그래서 뭐 여러분 없이 못 살겠다면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은 여러분 없어도 못살겠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약간 잠수탄 게 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얘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어, 얘 때문에 아, 말을 해도 좀잘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어,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치게 생긴 게 아닌가 싶어 얘 때문에 음. 얘는 여러분을 갖다가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음,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얘 때문에 놓칠 것 같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다? 어, 그치. 그니까 러 지금 잠수를 탄게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수를 탄것 같아요. 어, 잠수를 탄것 같고, 어,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돼야 되는, 언제까지 이렇게 잠수 타고 있을 순 없잖아.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제까지나 이거 잠수타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해, 해결하기 위해서, 어, 얘가 저기 막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죠. 어, 액션을 취하긴 취하는데,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게 아닌가 싶어.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빌고, 잘못했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구기는 게 싫기 때문에 어떡한다? 그치. 인정하지,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어,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다 그치 산으로 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음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실수였다 라고서 얘기를 하고 진짜 빌고 다시는 안그러마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어 그걸 안하고 자꾸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 뭐, 정당화 시킨 게, 남자는 그거 그냥 곧 죽어도 뭐지? 그 오리발, 어. 현장을 들켜도 오리발, 어. 그 현장을 들켜도 뭐다? 하고 있는 걸 들켜도 뭐다? 얘가 야, 날 유혹했다라고 그러지, 어. 그런 거예요. 그니까, 좀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하 얘가,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이 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그런 그런 것들이 겹치지 않나, 지인들이 겹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추문으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면 얘가 완전히 어, 쓰레기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손가락질 받으니까 얘가 자존심이 좀 세네여 가지고 그꼴을 갖다가 어, 비난받는 걸 갖다가. 어,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다라는 거지. 음. 남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소, 소문이 나봐. 직장이나 이런 데까지. 그래,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래. 여,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을 잃을까봐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음. 왜냐면 얘가 직장이나 얘가 지금 처한 곳에서 이런 추문이 나돌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어,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얘가 이 관계를 갖다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뭐다? 어, 얘가 그냥 노는 애다. 얘 노는 애고, 그냥 얘, 얘 노는 거고, 얘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서 그 여자의 잘못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지. 나는 이어 나는 솔직히, 어, 우리 파랑새밖에 없었고, 우리 파랑새밖에 없었고, 나는 이 여자랑 그렇게 하면 쉽지 않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갖다 유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된안 안 됐었던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체면을 안 구기려고 하면 할수록 뭐다? 그치 수렁텅이로 자꾸 더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 든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음음 음, 맞아 얘 되게 지금 불안해요 어. 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밑에서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다 음달달달달 다리를 떨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슬슬 소문얘잠 못자 얘잠 못자요 어잠 못자고 지금 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타이머신 타고 이 일이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해 음.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돌아간다면 가돌아 얘를 안 만나는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어,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딱그 생각을 해요 그냥 잘못 걸렸어 어, 된통 걸렸다 그래야 되나 어, 내가 그랬잖아요 하, 에, 놔주지 않는다고 음, 이제서야 이 사람이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아 무엇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갖다 깨닫는다 라는 거예요 이제서 어 이렇게 어 이미지 다 구기고 나서 이 고통을 지금 얜 너무 고통스러워 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어 지금 내가 그랬잖아 타이머신 타고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얘를 안 만나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들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단다 그때가 너무 소중했다라고 이 사람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어. 이게 바로 소읽고 외한간 고치는 거지 소읽고 외한간 고치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이 벌어졌을 적에 처신을 갖다 너무 잘못했어 처신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진짜 어 호미로 막을걸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거예요 음,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고 있고 음.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제서 그거를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이제서, 이제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얘, 얘가 어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불분명해진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일이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고 갔냐라는 거예요. 참 어? 왜일이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고 갔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좀 그래. 만약에 소문이라도 안 났으면 어, 소문이라도 안 났으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소문이 번진 것 같아. 소문이 번져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게 됐어. 여러분도 이게 소문이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번진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저기, 덮기도 애매하, 덮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 덮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헤어지기도 그렇고, 지금, 둘다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거지. 난감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거고,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여러분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 음. 계속 눈치를 보고 있고, 헤어졌죠? 음. 헤어지거나, 어, 아니면은 저기지, 어, 냉전 중이거나. 어떻게 하면, 어, 저기, 뭐,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 지금 고, 고민, 고민, 고민 한다라는 거지. 고민, 고민 한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당분간 이거,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풀릴 건가. 이걸 계속 뽑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치가. 당분간은 이게, 이번 달은 이런 식으로, 음, 흘러갈성 싶네? 어, 뭐, 이 카드로서 이걸 갖다가 답을 들으려면 진짜 밤새도록 뽑아야 될것 같고, 아마도 이번 달 내내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까 싶어. 음, 선생님, 왜요? 분명히 뭐, 축술미 사명에다가 뭐, 인사형 같은 게 껴있겠지. 어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번지고 막 소문은 막 바람처럼 번지면서 축숨이 사명이 되니까 쉽게 안 끝나지 어쩌면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카드의 흐름을 보니까 음. 뭐 다음 달쯤 해결되겠죠 뭐 음. 쉽게 해결나는 않는다 음. 이거는 지금 ING다 라고 봐요 음, 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제가 이거 답을 뽑기 위해서 카드를 계속 뽑는데 답이 안 나와 음,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진짜 사주를 봐야 돼 근데 이거 뽑으신 분의 모든 사주를 다볼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이번 달 안, 이번 달에는 해결이, 이번 달 말에는 해결이 날 거예요. 어떤, 어떤 경로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나, 그러면서 다음 달에, 이게, 이게 이제, 뭐, 좋게 해결되든지, 나쁘게 하겠다든지, 둘중 하나겠지. 어, 선생님, 그거 뭐, 안질 거냐, 쓸 거냐 하잖아요. 어, 아,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고, 용서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카드가 계속 결말이 안 나잖아요. 결말이 안 나고 여러분들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쌍방이 다 그래. 이, 이 남자는 여러분 계속 눈치만 보고 여러분 답을 기다렸는데 여러분이 결정을 지금 못하잖아. 여러분의 결정은 따라서 이 관계가 해피엔딩인지 이게, 이게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해피엔딩은 있을 수 없지.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고 가겠지. 시간이 지나야 이게 해피엔딩이 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쌍방이 받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갖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여자 분의 눈치를 보는 거다 왜이 왜냐하면 주변에 이게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수도 없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걸 갖다 원하지 않아 음, 지금 냉전 중이라면 이번 달 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게 해결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번달 한 20일 넘어서면서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아 음, 좀만 더 기다려봐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어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내가 섹시하다며 나 없이 못살겠다며 근데 뭐야 너 아직도 이렇게 잘 살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잘 살고 있어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아직도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섹시하다며 이인간나 내가 섹시하다고 해놓고서 어디가서 뭐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어디가서또 뭐하고 있길래 어. 섹시한 나를 두고 음. 어, 어디 봅시다 <웃음> 뭐지 이거? 어디가서 잘난척하고 앉아있는거야?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뭐 뭐하는 사람이에요? 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 예, 저기 뭐 보스 보스예요? 물어보는 거야 보스 아니면 비즈니스 오너.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어 자기 그 위치가 좀 있어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많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결정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 어. 음, 이게 무슨 뜻이지? 조금만 기다려 봐요. 시게 볼까 <웃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 이걸 갖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뽑아보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어, 얘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기의 그 이익을 취하려 어,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거 같아. 그게 뭐지? 그래서 그 지금 이게 뭔가 그거를 보려고 그런 거 같아. 그걸 보려고. 어, 얘가 조금 경솔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어. 어, 얘가 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거 같아. 얘가 만약에 가게 사장이라고 하면 음, 자기 직원을 가, 직원을 갖다가 건드린 건가 싶어. 어. 자기 부하 직원을 갖다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원인이 된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조금 더 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보는 거야. 음. 그런 거 같아. 음. 이 사람이 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딱히 헤어질 수 없다. 헤어지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나오네. 음, 헤어지기가 힘들고 아 예. 아, 저기만 조금 헤어지기 힘들고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 준 느낌이 나는데요.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여러분한테 그 용서해 준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 음이 사람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음, 내가 묻고 있잖아 잘난 사람 이렇게 잘나 잘 해가지고 사람이 어, 용서를 해주면 음? 그거 갖다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어 어머, 지, 아, 지 잘났다 라고 생각을 하네 어. 이 사람은 여러분말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하고 지금 냉전 중 이거나 말을 안하거나 아니면 헤어졌거나 셋중 하나야 어, 헤어진 사람도 있고 어 냉전 중 근데 내가 왜 냉전 중이거나 뭐 이렇게 말하냐면 이 데빌 카드 때문에 그래요. 어이 데빌 카드 때문에 깔끔하게 헤어지지도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지. 어. 깔끔하게 헤어지지도 못했을 거고 음. 깔끔하게 헤어지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싶어. 그리고 지금 음 음. 도대체 누구야? 누가 잠수 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잠수 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땐 여러분이 잠수 탄거 같은데. 음. 이게 잠수라기보다는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수를 탄거 같아요. 음. 이거는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게 아니야. 어. 여러분들이 이, 이 사람한테 조금 배신감을 배신감을 크게 느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솔직히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 음. 뭐 사귄 지꽤된것 같은데 사귄 지꽤 됐으니까 사귄지 꽤 됐으니까 이 사람하고 얽혀있는 게 많잖아요. 사귄지 오래되면 뭐 식구들도 다 안다라고 봐야지. 어, 식구들도 다 안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이 사람하고 물질적으로 얽혀있는 게 어, 어, 있다 보니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이 사람의 무슨 뭔가를 갖다가 바, 뭐, 어카운트나 이런 거를 봐줄 수도 있고, 이 사람 무슨, 뭐지, 들고 나는 것들 봐줄 수도 있고, 이거는 뜯겼다기 보다는 뭔가를 갖다가 이 사람의 그 일을 갖다가 도와준 흔적들이 좀 보여요. 음, 여러분들이 도와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게아이 사람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니까, 좀 도와준 게 아닌가.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카운트나 이런 거 갖다가 봐줬다거나,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에 들어가, 비즈니스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들고 나는 거 갖다가 이런 거 갖다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인발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 음, 인발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 야 왜냐면, 사귄 지가 오래됐잖아. 사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얽히게 있을, 있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어, 친분이 좀 좋, 좋지 좋 않은가 싶어 어, 이, 이, 이 사람하고 가족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쉽게 내려놓지 못한 게 아닌가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얘가 건드리면 안될 사람을 건드린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져 그러니까 한 짓을 생각하면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건드린 느낌이 아니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 근데 문제는 그거야. 엮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싸운 게 너무 많아요 이둘 사이에서는 어이둘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도 둘의 관계가 다 어느 정도 공식화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도 여, 얽혀있는 게 많다라는 거야 어 추억이 많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쉽게 내려놓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 음 근데 이미 마음은 어, 여러분이 돌아선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쥐고 있는데 나, 놔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대단한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대단한니막 그러니까 아니야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안돼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이게 아니야 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얘가 여러분을 생각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만한 매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일처리나 이런 건좀 시원시원한 데가 있잖아이 사람한테 여, 여러분들은 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 여자의 그 감수성 이런 것들 피어라 여자들이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조를 갖다가 되게 이 사람한테 잘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한 것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내려놓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도움이 많이 되니까 왜냐하면 남녀간의 문제가요 비단 이렇게 애정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약간 정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음 그, 제우스가, 헤라가 일곱 번째 부인이에요. 그렇지만, 제, 제, 제우스의 다른 부인들도 보면은, 뭐, 농사의 신, 뭐, 뭐, 뭐, 별 희한한 신들이 다 있어. 그게 다 정치적으로, 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지. 어, 뭐, 법의 신, 무슨 신, 그래서 사람들, 사람들한테 법이 필요하니까 법의 여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공물이 필요하니까 공물그니까 농사의 여신. 어, 그런, 그 정치적으로 많이 얽혀있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남녀간의 문제도요. 처음엔 사랑으로 만났지만 지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다 엮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 여러분하고 이렇게 발맞춰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탁 내려놓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지. 왜냐면 누굴 만나서 또 그렇게 맞춰가겠냐라는 거예요. 어, 이 지금까지 맞춘 호흡이 있잖아. 호흡을 맞춰왔잖아. 그게 잘 맞았어요, 여러분하고. 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 참 어, 후한 점수를 갖다가 이 사람이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 이미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그뭐 그런 말, 그런 마음은 많이 희석될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처음 만날 때나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 저기 막 달래며 그대 앞에 다가서지만. 우리가 사귀다 보면 그 두근거리는 마음도 이제 없어지고 이 사람의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로 인해서 어 관계를 갖다 끌고 가잖아. 딱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 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데 음, 이 사람한테 연락 와요. 음. 여러분한테 연락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 여러분만한 사람은 어째서 구하기가 힘들어. 어. 그리고 이미 너랑 나랑 너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 그냥 덮자, 어, 덮고 가자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망설이냐? 망설이는 이유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체계적이고 뭔가, 어, 이 사람,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태도나 이 사람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남자 자존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덥자 하고, 여러분들 너무 가벼워, 어, 너무 가, 이 사람의 말이 너무 가볍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음,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말도 힘들게 했었을 수 있어. 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자기 자, 자기 자기 이게 람삼럼 자존심 쎈 사람이 그 정도까지 했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많이 낮췄다는 거거든 음, 어,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딱히 헤어질 만도 없잖아 음, 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음, 음, 고민 많이 한다 어, 여러분들도 어, 이 사람 곁을 떠나가지고 좀 막막한게 없지 않아 응, 막막한게 없지 않고 어, 이 사람 곁을 딱 떠난다 라고 생각하면 뭐다 그치 뭔가 하나가 뻥 뚫린 느낌이 나요 이 사람이 잘못한거는 잘못한거지만 어그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내온 모든 순간을 갖다가 다 없앨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잘못한 건 맞아. 잘못한 건 맞아도 음이 사람이 여러분 자꾸 잡네.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 어,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내 생각은 어, 이내 생각이 여기서 뭐가 중요해? 음, 여기서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말 들리지도 않잖아. 음, 시끄럽고, 이런 것 같아. 그렇지만이 사람 말, 에, 시끄럽고 듣지는 않더라도, 어, 이 사람 말을 듣지는 않더라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딱히. 단 어, 지금, 그니까, 지금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것 맞아도,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는데. 헤어질 수 있냐라고 묻잖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 엮인 일도 너무 많은데, 그거 해결하다 보면 계속 만나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하고 완전히 똑 끊고 헤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음. 실망하고 그런 건 맞아. 어, 실망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갈등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 똑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 결국은 지고 어, 있게 된다라는 거지. 어. 결국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고 어 그런 건 맞아 그런 건 맞지만 그래도 어어 어 답답하고 힘든 건 맞아요 답답하고 힘든 건 맞고 내가 얘를 갖다가 용서하 용서하고 아무 것도 아어 없던 일로 갈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계속 고민하고 방황을 한다. 이이 이 5번 카드도 답은 안날것 같아 내가 이게 답을 내기 위해서 계속 뽑은 거거든요 근데 답이 안나왜안나 어, 저기 막 이번 달 20일이 넘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음. 20일이 넘어서 20일이 나면 절기가 지나거든 절기가 지나면서 이제 그 크라이막스가 넘어가요 그래서 달 말에 어, 어떻게 될지 는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음. 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여러분이 헤, 여러분도 그렇게 이 사람들하고 헤어질 마음은 없어 왜냐면 얽힌 게 너무 많아. 어, 어쩌면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일이 같이 하고 있는 일, 같이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 약간 그런 뉘앙스가 살짝 보였어. 음, 아닐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어, 뭔가가 얽히긴 얽혔다라는 거예요. 음. 아닌가요? 음, 아무튼 5번 카드 여러분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어. 음, 왜냐하면 기분은 나빠요. 기분 나쁘고 이게 여러분이 아그이 사람이 실수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하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친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음그 어, 저기 막그 바운드리 안에서 이게 난, 이런 실수가 난 거라는 거지, 어, 사랑한 건 아니에요. 실수가 난 거예요, 실수. 술 마시고, 음, 한두 번, 어, 뭐, 길문 한 서너 번 이렇게 실수가 난 건데, 이, 저기, 마, 이게 좀, 그래, 어, 여러분이 되게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자존심상 여러분한테 그냥 덮자라고 덮고 그냥 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한테 가볍게 들렸을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 많이 자기 자신을 낮춘 거라 이거지. 음. 왜냐면 하 이게 남자 나이가 50, 60대면은요. 무릎 꿇기가 쉬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내가 다시는 안 걸게. 미안해. 막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30대, 40대라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쉽지 않아. 이 정도만 한 것도 많이 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가서 쫄소 어, 쫄소리는안 들었다는 거죠. 어. 쫄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한테 많이 그치, 어, 많이 뒤로 물러나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양보해요?라고 묻는다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많이 양 어, 많이 어, 양보한 거다. 크게 그렇게 말한 것도 크게 진짜 자존심 구긴 거라라고 나는 봐요. 음. 자 5번 카드 리딩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